안녕하세요 맛들어바요에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 볼 건데 날이 6개나 되는 멋진 별 모양의 표창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어, 색종이 색깔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색종이를 준비했는데 이 색종이는 이렇게 커다란 색종이가 아니고 요거를 4등분한 색종이예요 이걸로 사용하면 표창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잘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색종이 표창을 접기 위해서 여섯 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는데 요거 작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보기가 힘들까봐 큰 걸로 우선 한번 보여줄게요. 친구들은 요 작은 걸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색종이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선으로 접어주고 펼쳐서, 가운데 선에 맞게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펼쳐서, 우리, 여기요 삼각형, 요기 여기 끝에 요 지점과 요 끝에 부분이 만나게 이렇게 접어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쭉쭉쭉 눌러주다가 우리 여기 선 여기 선이랑 만나는 이 부분까지만 접어주세요. 중간까지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점하고 접어주는데 어디까지? 여기 내려오는 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됐죠? 이런 모양이 되죠?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준 다음에 밑에 부분 삼각형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서 가운데 점을 동심으로 이거를 접어 주는데 접어 주는데 어디까지? 여기 우리 아까 여기 접은 여기 선 표시한 덕 여기랑 만나는 데까지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고 반대 부분도 이 가운데 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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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를 덮어요 이런 모양이 되게 이섯장을다 접어주면 돼요. 작은 걸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펼치고 대각선 접은 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펼쳐서 여기. 여주데 여기 만나는 이손까지만 접어주시고 펴주세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까지만 펼쳐서 다시 스크니다 위에서 아래에 올려주고 가운데로. 접어주는데, 이 선하고 만날 때까지 이쪽 부분도 가운데 펼쳐서 그럼 요거 여 장을 다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장을 다 접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을 해주는데 각자 이제 틀린 종이를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접고 들고서 자 핑크색을 나를 이렇게 펼치고 들어서 파란색 나를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내려서 이 부분을 접어서. 그 다음에 핑크색 다음에 파란색 펼쳐서 사이에 넣어주고 접어서 사이에 쏙그 다음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색 다음 파란색. 자, 이제 한 장이 남았죠. 또 마찬가지로 줘서 넣어서 넣어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 올려준 다음에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날이 달린 표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색종이 말고 좀더 두꺼운 종이로 접으면은 멋지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 여러분들도 멋진 표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